107강 151문에서 152문 죄회경중 아홉번째 그 세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료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졌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아멘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마치고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그 먼저 살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가 그렇지 않고 죄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 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뭐 그러니까 나이 뭐 은,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이런 은사나 뭐 그런 것들을 그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 죄를 범할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죄가 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상대가 뭐 삼위 하나님 같으면 그 죄가 아주 무겁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하극상 이루어지고 이 있지만 그그 그 수평적 관계 안에서 또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반영하는 그런 그 질서를 세워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막 죄가 더한다는 하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권세, 손위 사람의 권세,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그 죄가 더한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죄 본성과 성격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아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율법의 그 조문과 개명을 위반했을 경우 죄가 더한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 말로 행위로 범죄한 죄 그리고 배상하지 않는 죄가 그 죄가 더한다 하는 것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또 심판 본성의 빛양심에찔린 공적이고 사적인 권곡 교회 징계 국가의 처벌 등을 거부할 때 이제 더 죄가 더한다 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기도 목적으로 기도 목적 어, 약속 서원 어, 언약 등에 대해 등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어, 죄가 어, 이제 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어, 지난 시간부터 공부에 오고 있는 건데. <웃음> 마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 나타나는 죄의 성향들이에요. 그것이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또 규제 <웃음> 넘게 그리고 무례하게 범죄하는 경우 이제 죄가 더한다. <웃음>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분명히 더해지는 거고요. 그 의도적인 것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범죄한다. 선악과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 무조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다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니까요. 그것은 넉넉히 순종할만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도 자기 편에서 이제 그걸 뭘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편에서 불편한 것.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하면 그게 의도적인 범죄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넘게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넘게 범죄하는 게 뭐냐면 그 짐짓죄라고 그랬잖아요 짐짓죄. 짐짓죄는 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거룩한 존재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사실 율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신자들한테는 결코 무거운 몽해가 아니잖아요. 신자됨의 그 자태를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어, 되니까. 그것이 결코 무거운 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거죠. 즐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겨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이게 이런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갈 방도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은사, 지금들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걸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이게 짐지죄와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폭하고 빡빡하게 왜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이렇게 요구하시나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이가 만물에 짊기만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아들로서 또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성신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을 신자들 안에 다 이루게 하시니까, 그 말씀과 성신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게 결코 어려운 멍해가 아주 아니고, 아주 쉬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이게 즐거움이 되고, 신자의 특권이 되고, 이게 무거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근데, 왜, 항상, 그렇게, 그런 줄 알면서도 이제 항상 현실에서 타협을 해버리고,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언약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렇게 하고, 그, 안 위할 수 없다, 이 우리가 스스로를 뭐 자책하고 뭐 자악을 해가지고 신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마음으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 그 주님의 뜻에 이제는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그걸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즐겨서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주제넘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뻔뻔하게 쓸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셔서. 하셨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걸로 다 봉사했으니까, 마땅히 돌려야 될 것, 돌 영광을 돌려야 될걸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제 고의적으로, 뭐, 이게 다, 나눠 놨지만, 고의적, 의도적, 뭐, 주제 넘게, 뭐, 무례하게, 이런 식의 죄를 짓지 않나 무례하게 거기에 이어서 이제 무례하게는 이혼 증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원래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형상을 본 받아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복수로 지으셨다고요. 그 복수이지만 복수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낼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김홍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부부가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 내기 위해서 반영해 내기 위해서 교회를 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돼 가지고 하는 그냥 사회 관습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기 정령을 채우기 위해서 뭐 물론 그 타락한 이후 그런 음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혼인도 하게 하시지만 적극적인 측면에는 그런 거는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와교회 관계를 반영하는. 니까 그러니까 그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주와 종의 관계. 그건 근데 그 사회에서 말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진짜 주님이 그 원래 목표하신 대로. 주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영광에 영광이 희석될 수 없고 그 영광이 그뭐 더해질 것이 없어요. 더 완전하신 영광이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 주셨으니까 우린 이건 뭐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뭐, 혼인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뭐,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안 맞는다, 뭐, 집안이 뭐, 서로 뭐, 비교해가지고, 외모 가지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서로 못 살겠다고 갈랐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따가도 이제, 그,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이제 2사에서 50장, 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신부로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그 관계를 맺어야 했어요. 그냥 다 버린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그걸 잘 양육해가지고 아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그 혼인을 하셨잖아요. 그, 그랬으면 그 관계를 더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단계로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 뭐, 그외모를 가지고, 이제, 이제, 세상을,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마술을 쳐다보고, 바벨론을 쳐다보고, 애국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별거 아닌 관계로 보이고, 눈에 자, 당장에 보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원승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에스겔스 16장 뒷부분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끝까지 그 저항하고 간음을 했지만, 그 아주 정나라하게 그 16장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간음의 상황을 아주 그냥 정나라하게 묘사했는데 끝까지 저항했어요. 근데 끝에 부분에 가보면 16장 끝부분 50절 이하 52절인가 거기까지 보면 그래도 내가 너희와 언약한 것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행하신다. 그러니까, 이혼중서를 여기, 뭐, 이사해서 50장 1절에 보면,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그, 뭐, 뭐가 마땅치 않아서, 그, 혼인관계를 깨는 거는, 진짜 이거는, 아주, 이게 차원이 다른 그 얘기예요. 그 혼인 관계가 나타나야 될 거룩성과 그 아주 통일성과 이 보편성, 그런 것들을 다그 하늘의 것을 말이죠. 다 깡그림 무시해버리고 땅의 것으로 그걸 그 자기 유익을 차, 자기 유익적 차원에서 그걸 취하해서 이혼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저급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최사한선으로 그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잠시, 잠시 이제 구속 역사 속에서 무경륜하에서 허용을 했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한, 하나,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존재와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존, 그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 거예요. 한 몸으로. 그니까 그걸 반영해, 그걸 평생 반영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해질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해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근데 거기 참여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거를 누려보려고 해야지. 아내와 남편과. 흐를. 근데 어떻게, 그, 지금 그, 그, 그 일에 그 죄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는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것도. 하지 못된 거죠. 근데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고, 이건 원래 창조의 규례도 그렇고, 마땅히 그렇게 해.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 예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건 뭐 성격 좋은 사람들끼리, 아예 배경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혼인해갖고 알콩달콩 사는 게 이게 가정생활이 아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스 16장 한번 보죠. 잠깐만. 앞부분은 좀 너무 정랄한 말씀이라서 뭐, 이렇게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아까 49절이라고 그랬는데, 49절이 아니야요 아, 59절이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9절에서부터 63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라,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니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모 된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주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주의 백성이 됐다고 하고 다시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하체가 큰, 그런, 그런 거를, 외모를 취하고. 이거 진짜 이게 죽을 노릇이 이게 무리한 짓이에요. 진짜 무리한 짓이에요. <웃음> <웃음> 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이 얼마나 이제 추한가. 이제 예레미야 오늘 본문, 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거기 이어서, 예, 보도록 합니다. 그 예레미야 3장 2절에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여인처럼 행음한 것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광야에 아라바 사람 같다는 것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행음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행음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갈 때 따라가서 붙잡고 행음하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아라바 사람들이 강도들인데 이들이 위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듯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버리고 행음하는 것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야서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창녀의 낫보다 못한 그, 그 상황이에요. 창녀는 뭘 받고 몸을 파는데 이 창녀보다 못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아부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현세적인 안위와 쾌락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의 장려, 낯보다 사실은 더 못한 그런 모습인 것. 이런 정도면 후암무치다. 얼굴 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로도 부족하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성을 갖지 않으면 동물적 의지만 남아있다고 그러죠.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거듭난 이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성을 쓰는 것이 다 결국은 동물적 의지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그 지적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추하게 쓰는 거예요. 여와를 버리고 자기 욕심에 휩싸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했습니다. <웃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려고 단비와 늦은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웃음> 단비는 가뭄에 내리는 비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하잖아요 가뭄 끝에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우, 건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에요 그 장막절 지나고 조금 이따까지인데 그 환절기 때는 그한 50일 동안 환절기 때는 뭐 이제 늦은 비 <웃음> 늦은 비 지나고 나서, 또, 어, 이른비 되기 전에, 이른비 되기 전에 한 50일 동안 이 동풍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엄청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말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공기가 센데, 거기에 비가 오니까 그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날씨 기생학 기후학 쪽으로 보면 그게 아열대성 기후예요. 그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바람. 나중에 이제 우기가 되면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아열대 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가 이렇게 겹쳐요. 지중해성 기후가 올때 우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청 그 이제 센그동 동풍 같은 아주 무거운 그 모래바람 같은 게 이제 오는 거죠. 그 모래바람이 있을 상황에 찍은 도시 사진하고 없을 때 찍은 도시 사진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이 이 이름비로서의 단비, 단비와 늦은 비 이거를 원래 늦은 비는 그러니까 단비는 새로 파종할 때 이름비는 그 파종 시기에 아주 중요한 비가 되고요. 늦은 비 이제 뭐 3월 전에 전에 이 늦은 비 우기 끝에 오는 이 비는 이 비는 결실을 굉장히 잘 하게 해주는 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올 때,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걸 우연히 이제,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신명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음란하게 가늠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이제, 단비도 오지 않고, 늦은 비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형벌로 가뭄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세상과 그, 왕래하는 것, 그것이 가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가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 지조를 지키고, 주님을 남편으로 둔 존재로서,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정, 정결하게, 믿지 않을 때는 뭐 경계가 없이 뭐 왔다갔다 했었는데 믿고 나서는 그렇게 경계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구별된 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할거 아니에요 아, 저런 방식으로 살아도 넉넉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네? 세상껏 어떻게든 지 취해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가족의 그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넉넉히, 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외모를 취하지 않아도 기이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받은 존재들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걸 보고 아주 기가 막혀서 혼나는데 진짜 어떻게 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목사는 있는 대로 쪼달리고 그 목사가 쪼달리면 부부싸움하잖아요. 또뭐 부모한테 용돈도 못 주고 자식들한테 교육비도 못 주고 이건, 이, 이게 어떻게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느 한계가 넘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목사가 목회하신 분이. 기술을 배워갖고 직장을 다녀. 직장을 다녀가지고 그세 문제를 다 해결한 거야. 위에 부모님 문제, 남편, 아내와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나도 이제 부자 돼가지고 11조 받치고 똥똥거리고 살고 싶다고. <웃음> 그런, 그런 얘기를 했, 써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세상에 참 무섭다. <웃음>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힘 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힘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웃음> 바보 만드는. 그러니까 신자, 신자들이라고 그러면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사실, 그, 신자의 자식들이 때론 굶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굶어 죽게는 하지 않은데 걸식하게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우리를 낮추셔도 우리를 더 정금 신자 만드시기 위해서 뭐 아주 등고랑에 그 고랑 등등짝에 고랑이지게 그냥 그렇게 하시기 등등짐을 지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한물대서 살아가기는 안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서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아주 더 기형적인 관계가 되버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가 아주 그러니까 나도 내 앞길 아까름 한다. 당신들이 이건 그러니까 또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꼭그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웃음>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걸 모르, 모르고 있으니까, 이 후한무치보다 더한 거죠. 이게 예,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자로서의 특권인데 그렇게 살아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그 음란한 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이 없습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도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까지 주를 져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토 안에서 나타내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정당한 태도가 아니 뭐, 이 정도 죄를 짓는데 뭐 주님이 뭐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사랑만 해. 요거 이제 152문이 지나서, 지나서, 151문 2문 지나서는 이게 나옵니다. 가장 작은 죄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신자, 이신칭이 받는 신자라고 해서 방만하게 살수 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도 안에서 나타내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정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품과 지위에 합당하게 대하지 못했을 때그 앞에 제가 미국에서 크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한낱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물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성약교회 1세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데 예, 그, 그분이 이제 갈수록 얼마나 크신, 크신 분이었나,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선물로 존재하셨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옛날에 너무 그분을 하대했다. 그분의 그 존재를 너무 함부로 했다. 하는 것을 그, 단식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이 옆 사람을 존중할 때그옆 사람을 옆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이 뭘 가지고 뭐 얼굴이 못생겼건 뭐 가진 게 없건 뭐뭐뭐 뭐뭐 아무 상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아주 수평적으로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게 그게 주님이 목표하신. 그런 사회상이잖아요. 그, 그 이웃을 정당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나보다 못하니까 함부로 하고, 근데 나보다 가난하고 참 별별일 없이 살아가니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걸 하대하는 건데 외모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그 일만 달러한테 탄감 받은 존재가 그. 오백 대 날이요? 그, 그, 그거, 그 진자에게 뭐, 감, 뭐, 요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금원이 돼요, 사실은. 주님 앞에 가서. 사람 앞에서도 사실은, 아, 지금,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건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민물에 불과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속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아무리 돌아봐도 내 행위와 공로로는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그 그야말로 아주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키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걸다 팔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그게 이제 무례한 무례한 죄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오만한 죄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에돔 사람 도에게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만하게 범죄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합니다. <웃음> 시편 52편 1절에서 증거 구조를 인용합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이도다. 이 강포한 자라는 말은 뭐그 히브리어로 기부로 기보르라는 뜻인데 그심 힘센 자라는 거예요. 힘센 자. 용사 같은. 이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뭘 아주 엄청 갖춘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뭘 해보려고. 하나님의 인자로 자기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 자기 괜찮아서 뭐 지식도 갖고 저기 물질도 갖고 외모도 갖고 살아가는 줄 아는 지위도 갖고 살아가는 줄 아는. 이 시는 표제어가 붙어있습니다. 표제어를 참고하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뭐 영어로 하면 뮤지션입니다. 에도민 뮤지션.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면서 성소에 가서 아이멜렉을 만나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떠나가게 되는데 마침내 그에돔사람 도액이 그걸 보고 사울에게고해 바쳤습니다. 사울에게 천천히이고 다윗에게 이게 거의 만만인데요.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그 그 번영과 그 행복을 도, 도모하려고 이, 이런 짓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사울은 또하나님 그 나라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 그 지위를 지키려고 한 존재 아닙니까? 처음엔 나름대로 조금 겸손했지만. <웃음> 하나님이 세우신 걸 모르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음. 아무튼 이 애돔사람 도액이 아주 이 못된 짓을 한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무시하고 현, 현실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잘 아는 도액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애돔사람이지만 사울의 목자장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악한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게 에돔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에돔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 요단 동편 사의 그 남편이죠. 사의 남편 요단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곧그 사의 그 남편, 남편의 그에돔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주 초년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웃음>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그 사람들의 죄를, 에돔 그 사람들의 죄는 교만한 죄로 아주 저 소문나 있는 죄였어요. 외적인 것 가지고 교만한 거죠. 외적인 요새의 그 형태를 가지고. 그에돔인 도, 도에 Okay. <웃음>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가 악한 계획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는 걸 보고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에의 죄상을 시편 52편 2절로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도에게 혀를 날카로운 혀에그그 삭도에 그 날카로운 삭도에 비유함. 원래 이 삭도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중 머리 깎는 그 도구예요. 아주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아무튼 그가 거짓을 말함으로 얼마나 심한 악을 자, 자행하게 에, 됐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선생도 혀를 가리켜 쉬지 아니하는 악,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교훈하고 있는데 과연 도에의 혀는 그 노베 수많은 제사장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는 커녕 자기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자기가 셋지 혀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참히 죽고 의로운 다윗이 망명객으로 유대 광야를 떠돌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외적의 침입을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시치 못할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그 거짓된 혀를 놀려서 자기의 악한 교육을 이루리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에 관하여 다윗은 52, 52편 편 7절에 의인의 입을 빌어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온갖 괴를 다해서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뭐 확보해놓은, 그래야 안심이 된,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 뭐 이게 이제 지식 가지고는 또 지식 가지고 또 이런 행세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위에 권력을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 참참 참 악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힘을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죄를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재물을 모으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로 힘을 키웁니다. 이런 오만한 도액에 대해서 다위은또 5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지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 사람이 가장 든든하게 여긴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걸 하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시인은 여전히 도액이 득세하며 거짓으로 악한 계획을 이루려 하는 가운데 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말합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눈에는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액을 향하여 그 진노의 화를 당겨 예비하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화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떨어지는 손에서 그 떨어지는 순간 도액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뭐 당대에 죽고 마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망. 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과 함께 망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외모와 함께 망하, 망해야 돼. 하나님을 그 외모만도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일이 되니까. 외모를 가지고 그 형제 위에 군림하고, 성제를 하대하고 하니까 영원히 망하고 망해도 뭐할 말이 없다 다윗이 도에게 그 거짓되고 간산 세치 혀 앞에 죽음의 위협을 겪고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머에 비추는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시0편 73편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한 바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할, 시인이 실족할 뻔 했는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아, 저들의 결국을 보고,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다윗도 그 너머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닐지라도 신자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죠. 교회사회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외부, 외부에서 당하는 건뭐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사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서 오해받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주님이 뭐 그렇게 저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 그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아지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이제, 피할 굴이 있는데, 그, 바위가 있고, 구이,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근데 이제 주님의 사역자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웃음> 그렇게 억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그럴 경우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사람들을 찾아서 다닐 게 아니고, 더욱이 자기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되갚아주려고 할 것도 아닙니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간사한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를 그 나라에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데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거루가신 처분을 조차 그엄미하신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신자는 오히려 자기에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웃음> 그, 궁유를 바라는. <웃음> 이제, 신자가 주님에 자신이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자신을 용납해서 구원해 가신다는 걸 알면 그 사실을 모르고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먹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되죠. 그 다윗이 사실 그 혼인 관계 보면 얼마나 복잡해요. 첫째, 둘째, 셋째, 저가 다 다르고 자식들 이름 뭐암론뭐 압살롬. 아돈이야, 뭐. 근데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다윗의 사랑을 받고 큰 자식들인데 나중에 모반하잖아요.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아마 궁유를 바라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는데 그때 참 탄식을 했지요. 신자는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데도 이제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여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만한 죄를 짓지 않아요.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는 괜찮아서 높아진 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렇게 오만한 태도로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앞으로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너무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겸손히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써야죠. 이 세상에서 겪, 당할, 당하지, 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당하고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 뭐. 그래야 이제 이이 오만한 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주제넘게 <웃음> 무례하게, 오만하게 이런 식으로 죄를 짓지 않음. 근본적으로 이제 신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어디가 있어야 되나? 항상 청지기로서. 주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아서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그런 안목으로 죄인들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잘 나타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개혁교의 신자들은 친구를 가까이 둬야 되지만 원수를 더 가까이 둬요. 원수를 더 가까이 둬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더 배려를 하고.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무거운 죄 값을 받게 됩니다.